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랙터콘! 안녕하세요, 세태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신고를 기념으로 한번 나무를 심으러 왔는데 다들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아, 맞아요. 날씨가 너무 좋죠. 오, 진짜. 딱 나무 심기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나무도 심어보고 이제 저희가 이름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제가 네. 한번잘 키워보겠습니다, 심어서. 레츠 어, 가 저희 우선 어디다가 한번 심어볼까요? 크게 좋은데 다 해야 아, 되거든요. 좋은데 혹시 아시나요? 딱 봤을 때 만져보면 알아요? 뭐 만져본 몰라요. 아 몰라요? 전문가들만 아, 알아요, 이거. 전문가들 만알고 확실해요? 네. 이쪽 다들 좋은 것 같습니다. 오, 햇빛 잘 받는 곳. 제첫기말하고 햇빛 있어요. 잘 받는 곳. 어. 음, 여기 잘 받는. 딱 여기 딱잘 맞네 여기. 여기다 여기다가 오케이 딱 여기. 음. 샵을? 좋네 옆에 친구도 있고. 그럼 내가 <웃음> <제가 웃음> 먼저 그러면 하보겠습니다. 어 근데 좀 딱딱한데? 유에 추운 오오 오. 오아케이 와. 오네 오. 조금 될것 같아. 다타준 개.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오. 좋아 수 챙기 전에 우리 약간 우리의 약간 소원 같은 거 하나 말하고 심어볼까요 저희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의 첫첫 나무니까 이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 이 나무와 함께 저희도 한 무럭무럭 더 아, 잘 네, 자라날 수 있게 음. 네. 자기 자, 자, 죽지 기... 말고 임마 자다시들지 말고 어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 소원 비세요 소원 다들 좋은 소음 비웠죠? 네. 느겠습니다 네. 네. 간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다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요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웃음> <정말요? 오> <웃음> <에이. 웃음> <웃음> 자, <웃음> <사실 이렇게> <웃음> 트리퍼. <벌써 웃음> 트리퍼. 트리퍼 트립퍼? 아니면 나이퍼? 트리퍼 좋은데요? 트리퍼 좋은데요. 트리퍼. 트리퍼. 트리퍼. 트리퍼, 귀여워요. 트리퍼. <웃음> 트리퍼 귀여운 거 <웃음> 같아요. 자, <아니>, 사이트. <웃음> 오케이, 사이트야. <웃음> 오케이, 트리퍼. 트리퍼로 하는 거. 트리퍼. 오늘 뭐 트리퍼야. 트리퍼. 안녕, 자. 트리퍼. 트리퍼. 너는 트리퍼 안녕, 트리퍼. 안녕. 트리퍼로 잡아 주랑. 자, 우리가 그리고 또 가까나 진짜 더 운영가 하나더 있어요. <웃음> 요즘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나무만 아, 있는 게 아, 아니에요, 지금. 그쵸? 파, 요즘 파가 배파? 진짜 비싸대요. <웃음> 네, 파, 파 금까시라고 이제 파테크 탄다고 네. 하는데 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사이퍼테크도 사이퍼 코인 한번 타보시라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음식처럼 한번 여기다 심어보려고요. 야, 아야이 친구 실하네 이거는 어, 어, 예, 맞아요, 각자 오, 한 개씩 하면서 각자 음. 이름으로 정해줄 거 각자 심어주면서 이름도 정해주면 돼요. 한 명씩 받아볼까요? 이 옆으로 쭉 할까요? 어, 매워 보 괜찮은데? 좋죠? 그래도 <웃음> 한이 정도 자르면 될것 같은데요? 안돼이 그 정도? 좀더 위에서 미안해 위가 와요, 잠시만요 새로 잘하니까 잠시만요 아, 사과하고 빨래요 죄 미안하다고 미안해 완화의 내가 완화의 생명인데 더 건강한 팔로 잘할 수 있게 내가 잘 보살펴줄게 미안해 우리 파 얼른 보내드려 한 번에 하는 게 응. 빠르게 아, 라면은 아, 먹어야지?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어. 우리 팬분들께 아우 어, 매워 팥뿌리가 흑뿌리가 될 때까지인가? 네.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해주세요 오케이 아, 자 이거 라면 끓여놓겠습니다이발이발자 맛있게 먹어줄게 아니 뭐 하실거면 앞에서 하실지 왜그 거고 그, 그, 그, 그, 아 앞에서 그, 너무 바빠가지고 파자 형형 파자 저형 이상해 이형 보고 잠시만 자 바로 이렇게 에 시켰습니다 파춤 나의 눈이 앞이 옆에 파가 생각보다 매력이 있네 못사기겠어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파, 파 이름을 지었습니다 까도 까도 매력이 있는 파로 해고 양파 오오 좋게 저도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피해 친구가 피해 진짜 그냥 다 굉장히 닮았다. 저랑 비슷해요 일단 아 그러니까 되게 실하고 되게 건강하고 해가지고 아,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음무파탄 어 네, 오늘 오케이. 진짜 탄이 오 닮았어요. 이준호 됐나요? 아 어. 그냥 이름이 뭐죠? 저는 이제 저희가 만큼 물을 전하고 도레미파, 아 아, 도레미파. 아 어, 어, 자 들어갑니다. 파주 언 심자마자 바로 먹어? 와우 파요? 음무파탄이준요 <웃음> 야, 야 도환이 이름이 뭐요 이름은 어. 이제 제성과 그리고 쑥쑥 자라는 이름에서 밀주기, 밀주기, 밀주기, 밀주기. 어, 우리 원씨 파가 아니라 나물 심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멋진 없어져요. 멋진 없어져요. 원이랑 딱 붙어 있네요, 아주. 그러려고. 꼬만 쪽도 나눠 먹는 사이. 에너지 파. 와, 느낌 잘 잡은 것 같아. 너무 동기이다, 터파 어, 되게 크다. 내 파하면 너무. 역시 정신 닮았어. 정신지. 몸 떨어져야 돼. 이 옆에 문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밥을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배고파. <웃음> 아 날씨가 <웃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 땀이나.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뭔가 어, 이거 야. 지금. 나. 쳐들고 렇게 약간 내 천진을 잡게 돼. 레인 에비뉴의. いる 산이죠. 네, 제 파의 이름은 암호아 가진 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파, 크렉터 파. 크렉터 파. 크렉터 파를 많이 사용 주문돼요. 사이 크렉터 파. 둘, 새 크렉터 파. 안녕하세요. 파입니다. 오케이. 저이 <웃음> 친구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사이파, 사이파. 아, 여러분들의 오파. 와! 바닥에 닿을 것같 나머지 물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싹. 한번 그러니까. 오케이. 사이파. <웃음> 태 o 나 t talk about the cooking. I will not. We don't have any. We don't have any. We d 독 n t have any. We don't have any. We don't have any. We don't 리나무 e any. We d o 트리퍼. a v e a 리 y We don't h a 이 e any. We don't have a n 이 We don't have any. 아니 이거는 그러면 지훈 형, 요지은 형, 잠깐만 이 파는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우리, 아빠.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우리 하나 하나 대신 여기 가운데다 진짜 이렇게. 우 아, 아, 아, 어, 음.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딱 우리 가운데에서 쏴 이렇게.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여러분 고급파 아, 저 형, 오늘, 오늘 좀 아이디어뱅크네. 잘 쏴! 저나 <웃음> 따라 하는 거예요. <웃음> 우리, 우리 아빠. 이거 그러면 레이 오파로 하죠, 그러면? <웃음> <웃음> 레이 오파예요 레이 오파. 레이 오파. 레이 오파. 레인 오파. 레인 레인 오파. <웃음> 우리 사이파들에게. 한번 세게 야영상이 우와 어, 네, 이따가 먹을 거 있는데 그러니까. 귀여운데? 야내 거는 좀 징그러운데 <웃음> 또 약간 이상해 우뚝 우뚝 아, 알파 무롱 무럭 저 잘해주렴 저희가 오늘 이제 식목일 바지에서 이렇게 나무랑 파를 나무 이렇게 심어봤는데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힐링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같이 좋은 사람들과 나무라무시도해보 되게 색다른 힐링으로 좀 하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애기들과 함께 커가는 사이퍼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성장일기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배고파 <목소리> <목소리>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난너무곱파 네네 아. 오빠. 예 e y Hey! Yeah! w h w s p a p w h s up? w a 어? 오케이. 아. 제일 짧은 거 걸린 사람이 애교 한번 하기. 바로 오케이. 오케이. 렛츠 오이야. 어, 어, 어. 아니야, 일단. 어, 이거 누가 제일 짧은데? 나이, 나이,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 까지 있어. 아니, 여기까지야. 잠깐만. 세 보자. 오케이. 자. 다땀바닥에 되세요. 잠깐만. 피 피피피. 그게 남아 있 헛다! 테이 태리야 세, 리야야 혜리야! 리빨리야리야리야 혜리야! 혜다야 혜리야! 혜리나 둘, 리야 혜리야! 혜리야! 혜리야! 혜리야! 혜리야! 혜리야! 혜리야! 혜